그러면 조지는데 잠깐만. 아씨, 방법 없네. 아씨, 할만해. 어, 저 이제 그렇지. 리로이 한 바퀴 돌아서 친다. 나는 응, 여기서 리로이 토하. 보여줘! 보여줘! 보여줘! 클라이! <목소리> 아! 어우! 살았어! 오래 좋아! <목소리> 아, 미친 군들이! 보여줘안 가져, 어차피! 좋아! 아이! 이거제~~ 콜~~ 오케이~~ 빼어~~ 이래도 운이 없냐? 이거는 죄송한데 운이 아니고 카드와 유대 아 이럴거 같더라 아니 근데 리로이랑 다 안나왔어 진짜 나는 억울해 음병을 해놨구나 진짜 <웃음>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<웃음> 이게 뭐하는거야 아 뭐야 이 잼은? 문 아니 되게 재미없게 바꿨는데 이게 버렸어요 왜 이걸 마귀를 판이야? 나 진짜 이해 안 간다. 이거는 솔직 인정. 어, 이건 진짜 이해 안 가는데? 왜왜판 거야? 와, 이걸 마귀를 판다고 진짜 사람 아니다. 너 딱, 둥 딱, 둥 딱, 동 딱, 둥 딱, 둥 딱, 딱 끝났다. 41만에 저 체력으로 나눠주는 거 솔직히 보고 싶어서 한 거거든. 아 이걸 안 한다고? 파이팅. 그러니까 성공으로 성공으로 사막에 버프만 넣으면 무조건 이겨요. 하하 <웃음> 그런 건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이겼어요. 외 1430. 1 4백30 1430 1430 아하! 만 체력 돌파! 뱅뱅어 아호! 와호와호와호 아니 1타 파지니 게었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? <웃음> 다시 한번 펌핑 들어가자 슥슥 여기 여기 슥슥 <웃음> 맛있다 개맛있다 우리 공격력 낮아서 한 사이클 더 돌아간다 오히려 좋아 슈우와, 다시 간다 나 나, 나, 나. 하루종일 계속 사이클 돌려 야 근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씹이야 이거 저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? 그니까 <웃음> 영능을 못 쓰면 이거 그냥 개발려가지고 제적 무조건이야 안돼요 그다스와우우우하우 哇呀同志们呀呀呀欧呀欧呀欧呀哇哈哈耶欧耶 o 耶欧耶 독이 세 개인데도 안 지는데? 아니면 내가 이긴 거 맞아? 개웃기네. 오 셋! 아 너무 맛있어요. 아하, 아 구울로 자결해. 아개 못해. <웃음> 와 맛있다 이백 개 맛있다 와 이걸 성공하네 와. 하하하하하하와 <웃음> 나.. 나 이거 지금까지 했던 전장 중에 제일 재밌는 거 같은데 이게..? 이번 아스퍼도 재밌게 보셨나요? 아스퍼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재밌는 하스스톤 영상이 있다면 하스퍼 점 주콘 점 CEO 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.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.